조선 17세기 외란 이후 지속되는 가뭄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반대로 양반의 삶은 사치스럽기가 그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가문 조범팔 부사님을 위하여 십시다왕 또한 두창으로 쓰러지고 세자는 병의 근원을 알기 위해 조사하는데 지방 동네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짐승처럼 사람을 물어 뜯는 병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격동의 프랑스 18세기 후반 흉년으로 인해 금주린 백성들과 달리 귀족들의 삶은 사치스럽기 그지 없었던 그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고 인간으로서 의지를 잃고인육에 탐하게 되는 푸른피 바이러스가 프랑스 지방의 한 도시에서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본 느낌은 영화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드라마 킹덤처럼 시대극과 좀비가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라 레볼리시용의 제작자는 한 인터뷰에서 영감의 원천은 킹덤이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킹덤의 영향을 받고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킹덤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킹덤은 조선시대 배경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기반에 두고 있진 않는데요 그렇지만 배경 자체는 외란 이후 가뭄까지 먹을 것이 부족해진 백성들 그리고 반면 사치스러운 양반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라레브리션에서도 혁명의 2년 전 배경이기 때문에 작품에선 나오진 않지만 당시에 있었던 가문과 대용수로 인한 굶주린 백성들과 달리 귀족들의 삶은 사치스럽기 그지 없었던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의 갈등 세력입니다. 두 작품 모두 전염병을 이용해 기존 체제를 강화하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킹덤에서는 이 역할을 혜원 조씨의 조학조 대감이 했다면 라레볼리시에서는 몽타르지 백작의 동생 주인공 엘리즈의 숙부인 샤를이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안의만 생각하고 점점 더 포악해지는 인물은 킹덤의 중전. 나도 저것들을 이용해 권세를 내릴 것이다. 라레볼리시에서는불고의 몸에서 살아 돌아온 도나시앵이 맡았습니다. 이러한 빌런에 대항하는 민중의 편에서는 인물도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킹덤에서는 제자 이창이 난 다르다! 난 이들을 버리고 간 이들과도 다르고 해와 조시와도 다르다! 난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 레보리션에서는 숙포에 맞서 민중의 편에서는 여백작 엘리즈 Je r é c u s e les droits que ma naissance et mon sang m o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생사초의 비밀을 파헤치는 인형 서비가 그 역할을 해 줬다면 아리 끔찍한 병도 막을 방도가 있었습니다. 푸른 피의 비밀을 파헤치는 인간적인 인사 조제프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힌덤에서는 동네에서 시작되는 역병이 경성당까지 퍼지게 되고 시즌2에서는 수도인 한양의 군까지 퍼지게 됩니다. 라 레볼리션에서는 프랑스의 지방인 도시인 몽타르지 백작령에서 푸른 피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고 시즌5월 말미에서는 그 배경이 파리의 베르사유로 옮겨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엿병은 죽은 사람에게 킹덤에서는 생사초, 라 레볼리션에서는 푸른피를 투여했을 때 발병한다는 점과 킹덤에서는 세자 이창이라 레볼리션에서는 여백작인 엘리지가 민중들과 함께 반란을 모이한다는 점이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병의 특징은 조금은 다릅니다. 킹덤에선 좀비가 되면 외형 변화가 심하고 이성을 잃지만라 레볼리션에서는 외형 변화가 적고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 불사의 몸이 되고 힘까지 강해집니다. 그리고 킹덤에서는 감염자가 불특정 다수 모든 신분이 감염대상이 되지만 라 레볼루션에서는 감염대상을 선택하여 전파하는데 그래서 주로 귀족이 감염대상이 됩니다. 시즌1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전 귀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백성들을 핍박했는지를 푸른피 감염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그러한 이유 나올 시즌2에서는 백성들이 푸른피를 통해 강한 힘을 가진 기족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시즌1에서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영상미와 배우들의 인상적인 연기는 몰입하기 충분합니다. 프랑스 국기 삼색기에서 파란색은 자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작품에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푸른 피의 파란색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빨간 피, 빨간색을 보여주며 대놓고 프랑스의 혁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국기는 혁명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혁명이 시작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즌2는 본격적인 혁명이 시작될 거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프랑스파 킹덤이라 불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라 레볼리시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킹덤을 재밌게 보셨다면 라 레볼리시온 강력 추천드리며 2부에선 라레볼리시온을 더 재밌게 볼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